팔렘은, 특임을 잘해야 돼요. 운명 필경사 로칼로. 어, 스킬 이름이 비슷하죠? 설명을 드리면, 탱이 운명의 부름을 당하고, 바깥에 나가서 터뜨릴 거예요. 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운명 뒤틀기가 탱인가? 운명 부르기가 탱이구나 그래 <웃음> 네, 운명 부르기가 탱인데 탱이 나가서 뻥 터져요 멀리 떨어질수록 이제 데미지가 감소되는데 여기서 쫄이 나오죠 쫄한 마리가 이제 탱을 따라가는데 탱은 그거에 안 먹히게끔 간격을 유지하면서 도망다녀야 되고요 이 쫄이 죽으면 작은 쫄들이 우르르 나와요 그러니까 딜사이클 돌릴 때 이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딨냐 운명의 결합 이건 이제 맵 외곽에서 브레스 모양이 딱 보이는데 그게 그 방향에서 일직선을 쭉 날아오니까 그 피할 자리를 미리 찾아야 되거든요 제일 안전한 데가 그 브레스 나오려고 반짝반짝 거리는 그 옆구리 잡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부름 이거는 내 몸에서 원이 생기고 혼자 맞는 건데 그 자리에 구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제 뒤쪽에 가서 깔아, 깔셔야 되는데, 최대한, 그, 나랑 같이 걸린 사람들이랑 간격을 촘촘하게 깔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패가 되면은, 바닥을 돌리러 가는데, 이 룬치나라는 버프를 받은 사람만 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가면은, 되게, 그, 뭐랄까, 동그라미 줄이, 여러 줄이 있고, 빙글빙글 도는데 룬 모양의 되게 뭐래? 룬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외계 그림체 같은 게 있고 한 군데는 그... 과로처럼 생긴 파란색 불빛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나는 룬을 밟고 그과로에 넣는 거예요. 가끔 과로를 밟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룬을 밟고 과로에 넣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밟으면 시계 방향 두명이 밟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가요 뭐 여러 명이 밟는다고 더 빨라지진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는데 세번을 하는데 1페 이 2페는 네차례가 되면은 그냥 가서 일단 시작하면 돼요 빨리 그러면 어떤 자리에 어떤 방향이든 성공을 해요 대신에 3페이지에서는 방향에 따라서 두명이 밟아서 반시계로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적응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룬치나에 걸린 사람이어야지 이걸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코라를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위코라로 이제 자리를 정해주는데 가면은 줄마다 징을 찍어놨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위코라에서 내가 룬치나 걸리면은 어느 징표를 담당하라고 떠요 그거대로 해주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영상.. 영상을 봐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죠 아까 몇시랬지? 1시.. 1시 58분에 했네요 잡는게 50분 후네 이때쯤이네 전투시간도 꽤 길어서 이거는이번 트라이네 잘 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돼있죠 이게 한 줄이고 이게 한 줄이고 이게 한 줄이에요 그래서 줄마다 네모 뭐뭐뭐 뭐, 뭐 징표를 찍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의 왼쪽 위에다가 위코라가 보이게끔 했는데 그 위코라에서 징표랑 제 이름이 있으면 저는 그 징표 줄을 담당하는 겁니다 뭐 네모 달 역삼 이렇게 있죠 근데 맵에,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 정신이 없어요 일단 보시면서 저는 나중에 쫄라오면은 쿨기탈 라고 아껴뒀습니다 운명의 결합, 썼죠? 브레스 되게 두껍게 나오죠 이거 옆구리 잡으면 돼요 보셨나요? 뻥 터질 때옆에서 나오는 거 영혼의 부름 이거 세명이 걸리면 뒤에 구석으로 나가서 저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저 원이 원길은 겹쳐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운명 부르기 하니까 탱커가 바깥으로 도, 아, 탱커가 바깥으로 도망가죠 뻥 하고 쫄이 나와요 탱커는 이제 저쫄한테 먹히면 안돼요 도망다녀야 되고 이 쪼이 죽으면은 꼬맹이들이 많이 나올거예요 그래서 저는 쿨기를 거기에 맞춰서 털어봤습니다 하얀색 원은 뒤로 가서 깔아주면 되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는건데 운명의 결합 또 오죠 브레스 모양 또 두껍게 왔죠 브레스 오는 방식이 두 개인데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3방향에서 오는 게 있어요 탱커가 또뻥 터트리러 갔고 저 작은 쫄을 잡고 나면 큰또 여러 마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공대장이 램드피에 따라서 딜컷을 하라고할 때가 있어요 이쫄부터 먼저 잡으려고 그땐 좀 딜컷을 따라 주셔야 돼요 어? 이거 브레스 모양좀 다르죠? 이것도 옆구리 잡으면 돼요 맵에 3개가 있거든요 방금처럼 꽉 차니까 옆구리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꼬맹이들만 남았으니까 렘드피 70% 만들어서 그냥 사이패 만들거예요 이제 렘드피가 70쯤 되면은 왼쪽 위에 화면에 네. 위코라 해놨거든요 내가 특임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쫙 밀려나는데 밀려날 때 뒤에 구름 같은 거 있죠 오른쪽에 구름 구슬 나오는 구름 저기에 닿으면 안돼요 지금 저 센터에 보면은 룬친화 효과가 나왔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네번째 역삼 모양의 고양이 의사 4번 있죠 저기가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룸 빛나는 룸 모양을 밟고 있죠 혼자 밟으니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저 멀리에 있는 약간 괄호 모양으로 생긴 파란색 불빛에 넣으면 돼요 이 룬을 밟아야지 저 괄호를 밟으시면 안됩니다 근데 이게 각도가 그 거리가 되게 멀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밟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페에 들어가면 은 빨리 내가 룬치나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위코라로 내 자리를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구슬은 계속 피해주셔야 되고 사이페가 이제 다같이 하면 끝나요 근데 종종 저희가 지금 저게 21인이죠 인원수가 적으면은 위코 라인은 떴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내가 밟을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인원수가 적은 파티에서는 저 룬치나 돌리는게 개수가 적게 나오니까 한 두번정도 확인해보고 아나 없구나 하고서 그냥 빠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반복이에요. 2패도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전구가 겹쳐서 깔렸네요. 뭐 크게 문제는 안되고 이때 또 쿨기 돌아오는 거 준비했다가 털어줬었고 근데 이름보다는 약간 좀 시각효과로 기억하시니까 다들 뭐가 바깥에 나가는 건지 어? 이거 옆구리 세개가 생기죠? 이런빵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구리 잡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 들어갈 때까지 그냥 열심히 그냥 딜하시면 됩니다 피할 거 피하고 바깥에 깔거 깔고 3, 2, 1. 타이밍상 아마 딜컷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부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아마 냄드 넘겼겠네요 여기서 어 아, 딜컷했네 딜컷했네 40%에 넘어가는데 4 2퍼서 졸이 나오니까 딜컷하고 그냥 쫄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냄드를안 때리고 쫄만 치죠 그리고 이 쫄들이 나오니까 냄드 붙이면서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 딜컷 사인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냄드가 센터 가니까 사이패가 시작되는데 뒤에 구름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회색. 저거 피하셔야 돼요. 넉백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제가 룬치나에 안 걸렸죠? 왼쪽, 그, 위코라 화면에도 룬치나 걸렸다고 안 뜨고, 이게 안 걸리니까 왼쪽 위에도 저한테 트임을안 정해줬어요. 그래서 쪼를 치는 겁니다. 구슬 피하면서 쪼를 치시면 돼요. 룬치나에 안 걸리면, 밟아도 뭐,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루치나 저기 보면은 동글 뭐 역삼 다이아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루치나 대상자가 되면 아무데나 가도 할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효율적으로 하려고 위코라로 이제 배정을 해버리는 거죠 루치나 걸린 사람들만 그래서 자기 자리로 가서 해주는게 사고 안납니다 그렇게 해서 두번째 것도 빨리 끝냈고 3, 2. 뭐 이번에도 반복이죠 근데 3페이지는 약간 다른게 저 특임이 두개만 와요 근데 이제 이게 시계방향이나 반시계방향 중에 가까운대로 빨리 시작해야지 그게 조금 늦잖아요 그러면 이게 뻥하고 시간이 다 돼서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룬치는 안걸렸죠 3페이는 이게 막 그냥 오거든요 아무때나 안걸리면 일단 딜하는건데 걸리면은 밟고 있는 사람이랑 동시에 밟아서 반시계로 돌릴 준비해야 돼요. 저기 왼쪽에 보면 생그 양꾼님이 밟았는데 어, 저거 시계방을 시계방향으로 해 줘. 시계방향으로. 그렇죠? 저렇게 해서 위에다 넣으면 되고. 근데 미리 한 명쯤은 가서 대기를 해 줘야 돼요. 반시계로 돌려야 되면은 반시계로 빨리 가야 되니까. 3패 때는 이제 일정 시간마다 반복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특임 되는지 계속 확인하고 도와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룬치나 걸렸죠 제가 그러니까 도는 줄을 빨리 체크해서 일단 밟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밟거나 아니면 은 상대방이 밟고 있을 때 방향만 바꿔주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여기 밟아줘야죠 여기 두명 제가 서 있는 쪽이 오른쪽에서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밟아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밟으면 이동하는데 나는 이동 안해서 움직이면서 밟아야 돼요 옆구리 잡아주고 이러면 뭐 끝이네요 사실 저 돌리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잡는댐인데 저게 처음엔 좀 쉽진 않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육코로 봐도 여기 맞나 싶기도 하고 처음엔 좀 익숙치가 않아서 업적이 떴는데 저거는 뭐 스킬 하나도 안 맞으면 뜨는거랬나? 그랬던거 같네요